전 사람들과 비교할 때? 아... 다른 아 사람하고 비교할 때? 아데나 이거 진짜 죽이고, 죽이고 싶어 이는안 되지 저, 저, 저 죽은 말이야 연애 중에 헤어지고 싶은 순간이 있었나요? 밥을 허겁지겁 먹을 때? 밥 먹는 게 꼴보기 싫었을 때? <웃음> 저랑 이호관이안 맞을 때? 오늘은 헤어지고 싶은 순간 맞춰봅시다 사랑받는 기분이 안들 때? 이 사람과의 미래가 그려지지 않을 때? 허, 이건 진짜 나 혼자만 미래를 그릴 때? 존나 처먹는 거 같을 때? 아, 아! 그러니까 먹는 것도 꼴 보기 싫을 때! 아, 아, 아. 아. 그 정답! 속공합이 안 맞을 때? 믿음이 없어졌을 때 야! 아! 신뢰가 없을 때! 아, 이거 진짜 중요하죠 나, 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서로의 믿음이 금이 가면 아, 이거를 진짜... 붙일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진짜 거짓말 안 하는 게 거의 가장 중요해요 아, 한 번만 해도 신뢰도가 팍... 나왔던 게다 사라져서 어, 다시 쌌는 데는 시간이 거의 다 여섯 배 거의 열배로드는거 같아 그리고 한번 깨지면 계속 의심하게 돼 맞아 내가 얘를 믿을 수가 없어 계속 의심하게 돼 맞아. 나한테 거짓말 치고 만약에 다른 남자랑 놀았어 다음부터 믿어도 계속 의심하게 돼내 머릿속에 맞아, 맞아, 맞아. 이게 한번 깨지면 은 음. 그다음부터는 진짜 깨지기가 쉬운 거 같아요 음. 자기 관리 안할때 냄새 날때 아! 아 방금 뭐 말하려 는데 까먹었어 정답 폭력적인 걸 봤을 때? 우선순위가 바뀌었을 때 나랑 만나고 있을 때 핸드폰만 할때 사소한 걸로 계속 다툼을 이룰 때 내가 일 때문에 카톡을 3시간 못볼수 있잖아요. 왜 연락 안 받아? 하면서 딴지를 거는 거죠. 중간중간 음. 카톡 볼 시간도 없어? 내 생각에 한 번이라도 안 났어? 이렇게 하면서 물어보면 저 입장에서 미안하다고 밖에못해요 장점이 처음엔 잘 보이다가 음. 점점 단점도 많이 보이고 음. 사소한 걸로도 막 짜증나게 되고 음. 이래서 싸움이 잦아지면 은 헤어지고 싶을 때가 있죠. 아니, 근데 진짜 친구들이 헤어지는 것도 대단한 문제도 아니고 인스타에 댓글 그거 안 지워? 뭐 그러다가 아, 헤어지고 아. 그런 친구들 많이 봤어. 진짜로. 아, 그러니까. 편식할 때. 근데 편식할 때왜 헤어지고 싶어? 너무 한거 아니야? 그러면 <웃음> 욕 너무 많이 할 때? 아. 마, 말이 험해질 때? 전남친이랑 연락하는 거 알았을 때? 어? <웃음> 정답! 전남자 친구들이랑 친구를 지낼 때? 정답! 전남자 친구랑 비교할 때? 아. 어? 전에 이랑 있었던 일을 얘기할 때? 아 근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. 모르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기본적인 그런 틀 같은 거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. 어. 누굴 만났는지 뭘 했는지 뭐, 몇명 만났는지 아무것도 모르면 좀 맞아. 뭔가 그렇긴 해요. 지금 저는 근데 좀 얘기를 나누는 편이에요. 딱 아웃백 들어왔는데 아전년식으로 여기 왔었는데 이러면 <웃음> 그게대로 나가는 거 바로, 아웃, 바로 아웃백? 바로 바로 아웃백? 어. 굳이 전 AI인 얘기를 꺼낼 필요가 있을까요? 갑자기 못생겨 보일 때왜 헤어지고 싶을까? 잘난 척할때그 사람과 나의 그런 뭔가 이게 안 맞다고 생각할 때 그러니까 점점 멀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때 있잖아 상대방은 너무 막 일이 잘 되고 막 하고 싶은 거다 하는데 나 혼자 약간 자존감 떨어지면 약간 그 생각도 가끔 할 수도 있잖아음 자존감이 떨어질 때 다른 사람이랑 비교할 때 나 이거 제일 싫어해. 나 진짜 아, 제일 싫어해. 진짜 안 되지. 이건 진짜 안 돼. 아, 자른사람하고 저는... 비교할 때와 이거는... 아니 나 이거 진짜 죽이고 이거... 싶어. 이건 안 되지. 진짜, 이거, 진짜 죽은 말이야. 진짜 너무너무 싫을 것 같아요. 할 말이 없어요. 저는. 연인끼리가 아니라 사람한테도 하면 안 되는 거지. 근데 그랬는데 전 애인과 비교를 했다? 안 하는 사람은 없잖아, 솔직히. 스스로 하잖아. 아, 그냥 본인 생각에요? 어. 아, 어, 그래요? 아니, 아니, 그... <웃음> 좀안 하는데? 아니, 그 말을 한다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생각을 할수 있잖아. 그런 게 경우가 있긴 한것 같아요. 아니, 그럴 거면 지들끼리만 살면 되지. 그래. 왜 굳이. 왜남았나 어. 음. 왜, 왜, 왜 그러는 거지? 왜? 상대방이 내 친구 깻잎 떼어줬을 때. <웃음> 떼어줄 수 있다 편이에요? 깻잎까진 괜찮아. 근데 만약 깻잎을 떼갖고 밥을 입 하나 싸서 입에다 넣어줬다? <웃음> 그냥 젓가락을 이렇게 <웃음> 콧구멍을 찔러버리죠? 아 콧구멍 이렇게 찔러버리죠? 네. 너무 나를 바꾸려고 할 때? 어. <웃음> 나와 성격 차이가 심하게 날 때. 오케이 okay. 보통 연예인들이 이제 왜 헤어졌나요? 물어보면 성격 차이가 나서요. 성격 가치많이 맞지 않아서. 좀 그것도 그거예요. 마트고 저번에 얘기했던 바쁜 사람은 바쁜 사람을 만나야 되고 안 바쁜 사람은 안 바쁜 사람 만나야 되는 걸 정말 정말 동감하거든요. 왜냐면 한쪽만 약간 이렇게 계속 오. 놀게 되잖아요. 그래서 사실 전 군대도 약간 그것 때문에 헤어진다 생각해요. 음, 군대를 기다려 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어. 한 명은 군대 계속 있고 난 밖에서만 이렇게 노는데그게 어, 뭔가 좀 힘들죠. 기념일을 까먹었을 때 정답 음. 기념일 까먹. 깜빡하실래? 진짜? 기념일 깜빡해아 근데 생일 잊은 거 잊은 거는 좀 서운하긴 할 듯. 섭섭하죠. 이건 친구들 잊어도 섭섭한데 생일을 잊어먹었다는 진짜 좀 아닌 것 같아요. 음, 그거는 다른 사람이 꼭 생긴 거야. 아 상대방이 나를 귀찮아 할 때? 그러면 헤어져야지. 상대방이 나를 귀찮아하면 그냥 헤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? 귀찮아 하는 게 약간 보일 때야. 약간 보일 때. 아 진짜? 와. 아 근데 이거는 너무 슬프다. 슬프다. 나 지금 나 지금 지금 억장 무너지는 중이거든요왜 왜요? 자신의 어떤 과거 일과 겹쳐 보이네. 아 그렇죠 그렇죠. 보통 이런 거는 뭐 어떻게 되는 거냐면 네가 헤어지라고 말해라. <웃음> 네가 총대 매라. 이런 거 아닐까요? 근데 나는 여기 중에서 이게 제일 상처받아. 아니 날 귀찮아 할거 같을 때는 난 정말 비참하더라고. 음... 이건 나만 하는 연애구나 지금 나만 잡고 있는구나.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말이에요 사실. 아, 맞아요, 사실은. 맞아요. 가슴이 아프지 않나. 마지막. 마지막. 개 길어요. 정답. 데이트 하는데 재미 어디 없을 때? 뭔가 활용 점점일까? 그러니까 뭔가 폭탄이지 않을 폭탄이지 않을까? 우리 집에서 바람 피는 걸 걸렸을 때. 이게 헤어질 때가 아니라 헤어지고 싶은 순간이야. 그거는 고민 정도를 한다는 거거든. 같이. 아, 아니 나 너무 세다. 어 너무 세. 그건 헤어져야 되는 거고. 이 사람과 유무코드가 맞지 않을 때. 저거. 아. 아 근데 이거 진짜 중요함 아,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삶의 90%가 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그쵸 이 대화가 안 되면 연애 중뿐만 아니라 결혼 중에도 헤어지고 싶을걸요? 결혼 중에 이혼하고 싶은 순간 <웃음> 따단 다단. <웃음> 왜 재밌는 사람들이 미녀를 증상하는지 아십니까?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근데 이거 많이 본거 같아 되게 좋아서 멋있고 막 잘생겨서 막 사귀었대 근데 재미가 없는 거야 사람이 음... 막이 사람이 날 웃기려 하는데 진짜 웃음이 안 나온대 너무 재미가 없어서 저 그런 분 경험한 적 있어요 진짜 그냥 재미가 없어요. 그냥 같이 있는데 밥을 먹는데 재미가 없고 진짜 체할 것 같고 근데 이거는 진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느낄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아, 그렇죠. 응. 이렇게 알아봤는데 어떠세요? 연애하고 싶다 그랬더니 아, 이런 얘기도 하는 순간에도 연애를 하고 싶어요? 네. 저는 이별도 사랑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해요. 오, 결국 이게 다 믿음이에요? 믿음? 그렇죠. 다믿음이겠어 리듬이 중요해요. 연애 중 헤어지고 싶은 순간 알아보기. 네. 네 성공! 성공! 여러분들은 헤어지고 싶을 때 긍정적으로 한번 이겨내보세요. 아 근데... 헤어짐도 좋은 경험이에요. 맞아요. 또그 헤어짐에 있어서 한, 나오는 우울증, 우, 아, 우울감이 또 가끔 짜릿해요. 맞아요. 네, 막 슬픈 노래 들으면서 눈물도 한번탁 쏟으면 막 후련하고. 아, 진짜. 응. 어. 빠이. 아, 저저 여서 좀. 저 남서 좀.